아, 저희는 월드컵 응원을 하기 위해서 순천에서 어, 서울로 가는 영상 KTX를 타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화질 좋은 거 조금 드리기 위해서 어, 카메라도 좀 사려고 이번에 한번 서울 여행 한번 해볼게요 저희 영원한 꼬봉과 함께 <웃음> <웃음> 나 이런 남자야 어 그래 어우, 어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줄도 안 먹을 때 배고프더라고. 나도 <웃음> 월드컵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저께까지 매진이었고, 오늘 것도 겨우겨우 간 거예요. 전라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이 일인 게, 시간도 시간이고, 한 3시간 걸리나? 2시간 반? 그리고 가격도 약 5만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10만원이야. 가가지고 또 방도 잡고, 밥도 먹고 하면은, 한 2박 3일 갔다 오는데 거의 한 30만원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월드컵 구경하는 것도 좀 제약이 많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 가봅니다 아, 서울 가기 전부터 이게 비가 오네 가는 날이 장날이네 진짜로 이번 역은 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역입니다. <웃음> 사람 진짜 많아. 저희는 지금 광화문에 도착했고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다노 마스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다 다 착용하고 있고 우리만 안 끼고 있어요. 가가갈 곳은 여하하이스스트하우스인데 many c 아니고 <웃음> 잡으니까 y 니까 w a 에 t 하루에 5만원 t 명 a 가지 o 만원 n 이 n the e v e n i n 이 Kidu? Oh, you're 어 i s s i 들어갑여다 e I see. I see. I see. I 여기가 욕실 여기가 남자 둘이서 이틀동안 묵을 심상이에요 이야 이야 <웃음> 가 <주가>, 아주 그냥 <웃음> 어, 여기 3층이 라운지 테라스라고 하는데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비가 오네 와 진짜 지금 비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우산을 안써요 <웃음> 진짜 외국에 살면서도 항상 신기했었어 왜 외국인들은 우산을 안쓸까 지금 저기 우, 우산 안쓴 사람들도 다 외국인이야 네명다와왜 우산을 안쓸까 저희가 지금 한 끼도 안 먹어 가지고 맛집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이게 맞나? <웃음> 아, 촌놈들이 오니까 이거 뭐 길을 잘못 아, 찾겠네 씨... 아 이런데 데에... 얘랑 데이트를 오다니 나도 니랑 오다니 아 저희가 알아본 곳이 여기입니다 맛집 마게 와우 나는거아와씨우 무슨 피자야? 마리게 음 <웃음> 맛이 어때? 어... 어... 그래? 비오니까 비옷 입고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오. 오. 아,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저기 외국인들은 우산을 안 쓰고 있네 여전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우산 안 쓸까? 도착했어요? 오, 오, 도착했고? 와 경찰도 진짜 많다 아 <목소리> 야야 얼마에요? 네. 3,000원씩 지금은 다시 집 가고 있고요 이유는 여기 최용훈씨가 패딩 겨우겨우 꾸역꾸역 입고 와가지고 덥다고 덥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빨리 오기도 했고 해가지고 집에 들려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냥 다시 나오는 걸로 할게요 주기 우선은 비와가지고 아 날씨가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옷은 외투는 다 벗고 나갈 거고 신발은 다 젖어가지고 슬리퍼 신고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 1시간 뻐겨보다가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또그이 금방에 또 잡아가지고 어 왔다갔다 하는 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다시 도착했고 음식 반입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다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먹어야지. 어, 지난 오르과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어, 양상입니다. 네. 아 아쉽네. 아, 경기 재개를 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까워. 아, 아, 괜찮아요. 됩니다. 네. 시간 많이요. 자, 어려운 애초에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을명입니다 자, 이제 안녕! 요 흘러나옵니다. 황인도 황임버! 포로킥 상황에서 주심이 그냥 부스를 보어냅니다이거는 줘야죠. 연기된 시간이 상대가 쓰러져서 누워있던 시간이몇 뿐인데요. 아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코 지금 오! 또 벨트 감독에게 렌트 아, 카드까지 네. 줬습니다. 네. 경기는 끝났습니다. 어 정말 아쉽게 패했지만은 우리는 어, 아깝게 졌는데 뭐 재밌었어. 우리 어, 택배 떠들 어떻게 잘 끼워졌다. 네. 네, 집 가가지고 이제 뻗고 자면 되겠네요. 어, 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온난이 응, 판을 치고 응.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